안녕하세요 여러분 다나쌤입니다 자 이제 쇼핑몰의 기본적인 디자인까지 세팅이 완료가 됐고 상품 등록이 완료가 됐으면 이제 카드결제사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부분들을 입력을 해주시고 연결을 해주셔야 될 겁니다 그러시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쇼핑몰의 기본적인 정보가 잘 담겨져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쇼핑몰에 방문하셨을 때그 쇼핑몰이 정말 운영하는 곳인가? 좀 신뢰도가 있나? 이런 걸 확인하시려면 제일 하단에 있으신 카피라이트 부분을 확인하시게 되시죠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의 설정을 초기에 우리는 세팅을 했지만 조금 더 수정해야 되는 부분들 보완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게 되겠습니다 이용약관이라든지 회원 가입할 때 고객들에게 안내하는 해야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세팅 설정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스마트 모드 메인 화면을 확인하시게 되면 오른쪽 부분에 설정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자이 설정 메뉴를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 기본 설정이라는 메뉴로 들어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기본 설정 메뉴에서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 여러분 쇼핑몰의 이름을 먼저 입력할 수가 있게 되시겠죠. 쇼핑몰의 이름은 여러분들이 이내 쇼핑몰을 노출시켰을 때 타이틀에 나오는 이름 또는 고객들에게 보여주는 검색 엔진에서 보여주는 이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쇼핑몰 이름을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이름으로 정확하게 입력을 해주시고요. 관리자명, 여러분들이 고객님께 게시판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활동할 때 보여주게 되는 관리자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꼭 나의 정자 이름을 쓰지 않아도 괜찮겠죠. 저는 다나쌤이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자 정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쇼핑몰을 하시고 계시는 사업장의 주소지와 쇼핑몰, 여러분들의 사업자, 상호의 이름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쇼핑몰의 이름은 브랜드의 이름이기 때문에 쇼핑몰의 명으로 들어가시겠지만 상호의 이름은 여러분들이 사업자를 내셨을 때 사업자 등록증에 있는 이름으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업자 등록번호 있으시면 입력해 주시고 그리고 통신판매업 신고하셨다면 신고함을 눌러주시고 통신판매업 신고 번호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통신판매업은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법규가 되어 있긴 하지만 간이과세자도 통신판매업 신고하셔야 되니까 이 부분은 신고를 꼭 하셔서 입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업태와 업종은 사업자 등록증에 있는 내용으로 기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회사 소개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쇼핑몰을 보게 되시면은 하단 부분에 회사 소개 버튼이 있으시죠 그 부분을 클릭했을 때 보여지는 페이지가 바로 이곳에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회사 소개 내용을 입력을 해주시면 좋겠고 그 회사 소개 상단 또는 하단 부분에 회사의 지도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미지가 있으시다면 해당하는 이미지를 넣어주시고 회사 소개에 대한 브랜드에 대해서 좀더 보여주실 것이 있으시다면 약도 부분에다 넣는 것도 약간의 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운영 방식 설정에서 미입금인 경우에 주문 자동 취소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공동구매로 해서 진행하시는 경우에 며칠까지 입금하지 않으시면 주문은 자동으로 취소된다라는 것에 대한 기준선을 규정 같은 거를 주실 때가 있으시잖아요. 그럴 때 이용하시면 유용한 기능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고객분들께서 입금을 하지 않으면 주문을 1단위 또는 시간 단위로 이 시간 안에 입금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취소하는 기능을 넣을 수 있는 게 무통장 입금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가상 계좌 부분 같은 경우에도 가상 계좌 번호를 주고 그 계좌 안에 며칠 내에 입금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취소하겠다는 라 규정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배송 완료 자동 체크라고 하는 부분은 카페24의 경우에 배송 추적을 해서 배송 완료가 됐을 때 배송 완료라는 표시가 되는 자동 기능이 아직 연결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품이 출고되고 나서 송장 번호 입력하고 나서 7일 후 또는 14일 후에 자동으로 고객님들께 배송 완료가 되었습니다 라는 안내문구를 나타낼 수 있는 부분으로 사용함으로 지금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도메인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분 쇼핑몰 주소를 얘기를 하는데요 쇼핑몰 주소를 이곳에다가 사용하실 주소를 입력해 주셔도 되고요 임시 주소로 되어있는 거는 i c a f e 2 4 i d c a f e 2 4 c o m 으로 주소가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약관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보시면 간단하게 수정할 부분이 있습니다. 제 1조에 누구누구 회사의 누구의 사이버몰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회사 부분에 여러분의 사업자 이름, 그리고 사이버몰이라고 되어 있는 곳에는 회사의 브랜드명을 넣어주시면 좋겠죠. 제 2조에도 수정할 부분과 제 3조에도 모모몰에 대해 가지고 사이버몰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 방침이라는 하단 부분으로 내려올 수 있는데요 이 부분에 제일 첫 번째 줄에 보시면 본 양식은 샘플입니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본 양식은 샘플입니다 이 부분을 지워 주시고 회사의 이름을 적어 주시고요 하단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누가 이 개인정보를 책임을 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담당자의 성함과 이름, 연락처, 메일 주소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약 철회 방침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요 별도로 수정하실 내용은 없으시니까 여기까지 해주시면 기본적인 부분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자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카드결제사라든지 네이버페이라든지 이런 페이결제사를 붙일 때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의 사업자의 내용이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꼼꼼하게 꼭 입력을 한번 해 주시게 되면 다시 수정할 일은 없으시니까 이 부분 꼭 여러분들이 설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저장을 눌러서 어떤 식으로 페이지가 나오는지까지 보여 드리고 할 건데요. 쇼핑몰 바로 가기에 PC가 있습니다. PC에 들어가서 제일 하단 부분을 확인하겠습니다.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제가 방금 입력했던 저의 회사의 상호명과 저의 이름 그리고 통신판매업 신고 번호 등등에 대해서 나와 있고 개인정보 처리 방침과 이용약관에 대한 내용도 이곳에 노출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꼭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채워주실 부분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